그 전문적이야. 야너 우영 안보지어아 야. 완결로 면 진짜 똑바로. 아니. 아 아니는 없어. 아, 아니. 좀 뭐, 아니라는 1초에 거한 번씩 얘기하지 말았는면요아 <웃음> 지금 부대찌개랑 우영랑뭔 상관이야?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맛있어. 이거 끓여야 되는 거 아니야? 근데 일단은 먹다가 어. <웃음> 그래요. 아 전문과 데 <웃음> 맞는 것 같은데 아니 이게 맛있어 이게 약간 아내가 이렇게 차르리한 아, 어, 거야 우유 매우... 어, 얼음이 좋아 이게 좋아 어, 너무 이게... 진짜 인형같아 진짜 인형같애 잘하지 아직... 냄새 맡아볼래? 아 아니야? <웃음> 안 야! <들려, 안> <웃음> <웃음> 어그 뭔데? 뭐로 깨는 거잖아 파색 어떻게 저겠다 <웃음> <웃음> 이거봐 이거봐. 이거봐. 이거뭐이거이거한 이거봐. 간거인거 아니야, 사실? 간식인거봐 이거봐. 이거너 이거봐. 이거봐. 이거뭐 이거봐. 이거봐. 이거봐. 이거봐. 이거 뭐야? 여기 <웃음> <너도 할래? 웃음> 아, 또 걸린 것 같은데? 3, 2, 2, 에이, 3, 2... 돈 내세요. 지금 네. <웃음> <사실> 거요 <웃음> 아, <나> 그만. 사제거예요거에요핫거에요핫거에요핫제에요 핫제거에요? 핫에요핫에요 핫제거에요? 에 정품 까르보나라 먹었는데 음. 맛있었어 나한텐 좀 느끼하긴 했지만 근데 넌 정말 좋아할 것 같다 배불러 맛있어? 음. 부드러워요? 음. 크리미한가요? 음. 다 찍었는데요? <웃음> 졸려요 <웃음> <왜>? 지쳤네. <웃음> 짜잔. 귀엽죠? 아, 나 그거 자라나다또 했어. <웃음> 짜잔. 도시락처럼 이야 어. 귀엽다. 아, 귀엽지? 응. 나 입에 염증 나가지고 못 음, 마셔. 왜? 어쩌다? 피곤해? 아니, <웃음> 아니 양치 너무 빡빡했나봐. 아, 나도 그 똑같이 그림 <웃음> 그려. <그치>? 근데 아니래. <웃음> 너새게 했나봐. 오빠, 모자하잖아 뭐 아니야, 난 이거.. 너 언제 그렇게 술꾼이 된 거야? 괜찮은데? 10년 전부터. <웃음> <웃음> 맞아. 되게 대화물했 이거 완전 그거 아니냐? 내가 딱 머릿속에 영화를 하나 만들어 어떤 전사가 전쟁터에서 터진 거야. 전사여야 그래서 거? 산에서 쓰러진 거야. 나는 그거를 어. 숲속에 사는 여자가 발견해서 그 전사를 밤에 돌봐도 침대에 놓쳐서 찢어서 잘 섞어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, 네. 그때 이런 그릇에 스프를 만들어서 이렇게 먹여준다고 너가 좋아하는 토크 나가는 거 같아. 천천히 먹어도 괜찮아요. 천천히. 되게 빨리 먹거든요. <웃음> <웃음> 우리 아직 밥에 나가있다고. 쌍콩이 하고 미쳤다. <웃음> 쌍콩하고 <쌍콤함이> 미쳤다고? 땅콩땅콩땅콩 <웃음> <쌍콤, 쌍콤. 웃음> 어? 어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거기 아까 아롱파태 어쩌던데 거기 있었어 그림 빳빳한 향기 영화 잘모는데 이런 느낌 베트남 관련인데 영화 베트남에서 베트남 영화라고 뭐야? 그거 뭐야? 고구마? <웃음> ]거든? 약간 크림이 달달한 거여서 디저트로 먹어서 딱이야. 난 밥으로 먹. 누나가 <웃음> 망고밥 뭐라고 했지 궁금하고 왜냐면 내가 이거 먹자고 하면 다들 처음에 나 이랬어. 나, 망고랑 밥을? 얘가 이랬어. 이혜정도 그랬어. 망고랑 밥을 왜 같이 먹어? 나는 결정면안되지대인트 푸드 파이터 하고 말이면서 바이브리하고. 아 그래? 이제 망고 이렇게 해? 이렇게 먹어? 너무 먹었대 아, 더먹었맛있 오, 근데 아니, 맛있어. 뭐. <웃음> <행복어 먹어야 돼. 웃음> 진짜 진짜 진짜? 먹었먹먹어 맛있어. 맛있어. 맛있어. 맛있어. 맛있어. 맛있어. 맛있어. 맛있어. 맛있어. 맛있어. 맛있 맛있어. 맛있 맛있어. 맛있어 맛있겠죠? <웃음> 아, 이 약간 이 연유가 너무 달미하다. 아나 점심 때 그러보니까 커피를 안 마셨네. 그 공차 먹었어. 음, 그러면 음, 우렁밀크티 아, 음, 맛있어. 맛있어. 아, 아 맛있어. 맛있어. 타로 밀크티도 맛있고 망고 음. 요거트에 화이트 펄에 <웃음> 블랙 펄주저 먹는 거 아니야? 배부른 거 맞아. 너... 강도 영에 얼음 주변으로 <웃음> 강도 영? <웃음> 응. 도 영이면. 근데 달아. 그 망고 그게 아... 들어가서. 맞아. 아우 야 근데 이거 먹으니까 낫겠다. 입안이 약간 정화된. 정하게... 너 이걸로 안될것 같은데? 아니야 나 커피 오늘 교정 먹었어.